싱어게인의 파이널 무대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싱어게인 파이널 라운드에 참여하는 참가자 대상으로 사전 투표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싱어게인을 시청하는 분들의 투표로 누가 1등이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온라인 투표 방법은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싱어게인을 검색합니다. 온라인 투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대망의 파이널 결승에 오른 6인.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며 한 아이디로 하루하루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참 투표하실 때 다중 투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투표를 해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홍일, 이승윤, 요아리, 이무진 이렇게 투표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이번 시청자들의 사전투표가 싱어게인 결승 무대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